안녕하세요 흰요리입니다 오늘은 프라인시린프를 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끓인다라고 하는데요 에어레이션을 하는 것이 끓이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준비물은 소금 소금은 천일년 쓰셔야 됩니다 막소금 이런거 안돼요 프라인시린프에그 부화시키 통 이때 통은 각진 것보다 원형이 좋습니다 물 1리터와 자석 그리고 계량을 할 저울입니다 준비물은 다 챙기셨나요 이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30g을 넣어줍니다. 30g에서 50g으로 사람마다 레시피가 다양한데 저는 보통 30g을 사용합니다. 물은 1 l 를 넣어줍니다.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브라인 시림프 에그 3에 5g을 넣어줍니다. No, 상상도대 no, 안되네요. 부족해서 저번주에 주문을 했는데 택배 파업으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네요. 브라인이 담겨져 있는 통에 물을 넣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보겠습니다. 대충 섞어줍니다 섞지 않아도 에어로 알아서 섞이긴 합니다 근데 왜 섞었냐고요? 그냥 섞어봤습니다 전에 쓰던 유리병이 깨져서 다이소에서 새로 사왔는데 썩마음에 들진 않네요 이제 에어레이션을 해주겠습니다 에어가 너무 세면 브라인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에어량을 조절해주겠습니다 이거 메모하세요 꿀팁입니다 라인이 부화하기까지 하루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 뵙겠습니다 네 하루가 지나 부화가 다된프라인 시림프들입니다 꼬물꼬물 움직이는 주황색 물체들이 보이시나요? 저게 다프라인 시림프입니다 프라인은 빛에 반응하는 주황성 생물로 이런 특성을 이용해 특별한 장비 없이 프라인과 껍질을 분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철분 코팅이 된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석을 이용해서 껍질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동! 원래 사용하던 지슬 걸음만이 지저분해서 깨끗한 쓸체를 가져왔는데 쓸체로 하는 건 처음이라 멍찌네요 철분 코팅이 되어있는 제품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자석에 껍질이 하나도 안달라 붙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줍니다 물고기들이 껍질을 먹으면 소화가 되질 않아 소화불량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석에 붙은 껍질은 차오기 물줄기로 씻어주면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병에 조금 남아있는 브라인들까지 모두 싹싹 긁어모으겠습니다 쓸채로 하는 것은 처음인데 쓸채 사이로 브라인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 그런가요? 껍질이 다 걸러진 브라인 시림프입니다 편집하면서 보니까 껍질이 좀 남아있네요 이제 구피들에게 브라인을 주러 가보겠습니다 저이지아이크리 티어를 낳았네요. 아까 전에 밥을 줄 때까지만 해도 안 보였는데, 영상 촬영 끝내고 경기통에 분리시켜놔야겠어요. 출산하느라 고장한 어머니들에게 먼저 줘보겠습니다. 그런데, 어? 이 아이는 무슨 문제가 도있는 건가요? 움직이질 않네요. 남은 것들은 냉장고에 보관해서 내일 다시 급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동보관 말고 냉장보관하세요 양조절 못해서 많이 끓이셨다고 냉동보관해서 주지 마시고 하루 정도는 냉장보관해도 브라이는 어느정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다른 치열은 뽈뽈뽈 잘 움직이는데 걱정이 좀 되네요 움직임이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어미 뱃속에서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쇼크 상태였나 봅니다 그럼.